애니몰로우TV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우TV의 테드 디케입니다 아, 나야. 아, 나야. 아, 나야. 뭐야, <웃음> 자 오늘은 4차 아쿠아데드 에면서 얘기한 대로 오늘은 초보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제가 물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거 그리고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성신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미리 보여주셔야죠 아, 안되죠 왜냐면 네? 안되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게 있는데 아, 안되죠 이거는 적어놓은게 있는데 이걸 미리 공개하면 괜히 또 이렇게 멋져 보이는 말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제가 혼자 적어놨다가 이렇게 바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야 예를 들어 이거 다아시는걸거예요 편집 편집해 편 편집, 편집 주세요 다아시는걸거예요 편집장님 여기 편집 네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 없습니다 초보 입장에서 공금할수 있는 여덟 가지 예한 네, 여덟 가지 여덟 가지 하다가 이제 또 얘기하다가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정해놓지 않고요 자첫 번째는 물고기 암수 구별법이에요 물고기 뭐 어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그냥 초보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암수 구별법 같은 게 있을까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그렇죠. 왜 이렇게? 자 말씀드릴게요. 튀어나온 그냥 거? 뭐 튀어나온 그냥 거? 뭐 튀어나온 그냥, 거? 그냥 뭐 튀어나온 거? 네. 뭔가 그런 아, 게 없어요. 있어요. 구피 같은 거는. 아 진짜. 괜찮네. <웃음> 네. 그럼 뭐 암수 구피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별로 말씀드릴게요. 구피는 굉장히 쉽죠. 수컷이 화려합니다. 구피는. 구피는 수컷이 화려하고요. 같은 난태생 계열 플래티 몰리 뭐 이런 소드테일 이런 친구들도 그 수컷의 생식기가 보여요. 튀어나온 그냥 거 그냥 뭐 그게 오나포지움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게 있고 아. 암컷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쉽게 티가 납니다 아. 이렇게 암수 구분이 그렇게 되고 네. 테트라로 넘어가게 뭐 카라신과카라신과는 대표적으로 뭐 네온 테트라 크리스텔라 카디널 이런 거 있는데 이 친구들은 보통 체형으로 많이 해요 암컷은 좀 커지면 정말 라운드 바디가 되고요 수컷은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체형으로 많이 확인하시면 거의 맞고 근데 암수 발색 차이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암수를 구분 안, 안 하셔도 됩니다 잉어과 친구들 잉어과 친구들은 바브가 많죠 바브 소형 바브들 많이 키우시는 뭐 체리바브, 뭐 골든바브, 로지바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브들은 잉어과 애들은 수컷 애들이 예뻐요 아. 빨개지거나 발색이 더 진하거나 추성이 생기거나 잉어과 음. 애들은 추성이라고 암컷을 유혹하는 그게 있거든요 음. 추성이 생깁니다 잉어과들은 암수 구분하면 더 좋아요 발색이 더 진하니까 아 그리고 바브 중에 또 암수 구분이 안 가는 게 있는데 그 암수 구분이 안 가는 애들은 거의 암수 발색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또 갈게요 시크릿과는 대부분 스컷이 커요 크고 혹이 나오거나 발색 패턴이 더, 더 진하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지느러미도 길고 제가 좋아하는 개구파스레드헤드로 들면 등 지느러미가 짧게 끝나는 애들은 암컷이고 요렇게 넓적하게 끝나는 건스컷이에요 그래서 그 체형만 봐도 수컷 암컷이 구분이 됩니다 보고류, 보고류는 체형으로 구분이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식기 발야요 네, 금붕어 마지막으로 금붕어는 어 몸통이 좀 짜리 공땅하고 좀 좁은 거 이런 것들을 안 보시고요. 길쭉한 느낌은 어... 수컷입니다. 충분히 되셨나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환수할 때 <웃음> 주의점. 근데 그 질문이 저기 같다 여기 같다니까 한한 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아니라 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디 정수를 했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불순물을 최대한 억제해주기 를 위해서 로디 정수기 물을 거친 걸로 소금물을 만들어주고요. 해수는 어,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직수예요. 직수를 넣고 있고 디스커스 수전는좀 수온 높은 물을 더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 30도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차가운 온도가 되면 안 되고 판수할 때 가장 주의할 거는 염소는 20-30% 내외 물갈이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을 그냥 때려 넣으시는데 20%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도만 가장 잘 맞춰주시면 환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세 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수조를 하다 보면 치어가 나와요 나왔어요? 네 나오거든요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치어를 나왔을 때 분리를 해, 해야 되는데 치어를 많이 키우고 싶으시면 분리를 하시고 숨을 공간도 좀 있고 그리고 한두 마리 살아나는 거 그냥 그것도 만족하시면 뭐 분리하지 마시고 아, 근데 뭐 나올 때마다 죽 거였어? 죽어서? 네, 먹혀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그 치어 분리법이 따로 있는 건지 부화통을 사시면 되죠 음, 그 그리고 작은 어항인데 네, 부화통 넣고 그 플래티 같은 애들도 꼬리 쪽 보면 눈이 보여요 눈이나 이렇게 이제 약간 티가 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옮겨주시면 됩니다 음. 아, 그 다음에 먹이 주는 법이 또 이, 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먹이 주는 법이 없어요 그냥 주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먹이를 뭐 얼마 정도의 양을 준다던지 고기들이 한두 번 줘, 아시잖아요 한두 번 줘보면 이제 처음 딱줄 때랑 그날에 처음 줄 때랑 두세 번 줬을 때 반응이 늘려지잖아요 네. 반응이 느려질 시점쯤에는 안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쭉 돌아보면 아 얘가 충분히 먹었구나 이렇게 처지는 개체가 없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제가 처음에 많이 줬잖아요 생각보다 네. 아,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안 너무 많이 주면안 되죠 한번 모든 어종이? 그렇죠. 아자그 다음에 네. 어쨌든 물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항을 좀더 늘리고 싶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네 어항 선택 방법 중에 네. 제가 지나다니다가 한번 일체형 어항을 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저는 그게 너무 좋게 생각하거든요. 일체형 어항은 막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일체형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나 이거 살게 이러면 항상 좀 생각해보고 살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 저는 그게 자꾸 땡기고 이게 개인적인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좀 땡기거든요. 왜 그런 걸 약간 이렇게 비추천을 하셨는지. 일체영화. 네 일체영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 저는 관점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왕 크기 대비해도 여가가 작아요. 상면이기 어.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서 하고 구피 키우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믿기도 아. 많이 끼고. 네, 여가가 작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가 흥미가 떨어질까 봐. 아, 아 역시 끼끼고기는구나 물고기 죽는구나 네. 어, 고장나네 이거 네. 하나도씩 고장나고 네. 수족관에 흥미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 음. 일체형을 좀써야 되지 않을까 아, 생물한테 타격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사실 일체형네 이런 보다큰 타격은 없어요 큰 타격은 네. 없지만 여가를 네. 추가 여가래고 추가하기도 힘들고 아. 여가 월좀더더 더 하고 싶고 하는데 여가기가 그건 상면으로 보통 되거든요 그 네. 자체 상면 추가기도 되게 힘들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체형 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 어떨까요? 일체형은 제가 실온집에 제가 하나 놔드릴게요. 한번 써보시고 후 생생한 후기를 이제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걸로 가시죠. 일체형으로 가시죠. 한번 일체형 제가 마음에 드는 일체형을.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걸로 가시죠. 그 한번 경험해봐라. 네. 네.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경험해봐라. 후기를 알려드리죠. 자그 아, 다음에 아니요 아직 자 수초 선택하는 거에서 수초 네어 초보자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초를 인공 수초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초보자들도 쉽게 이렇게 뭐 그냥 세팅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수초가 있을까요 아니면 초보자들은 아직은 수초까지는 아닌가요? 왜냐면 뭐소일드지고뭘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구피 키우시고 이럴 거면 네. 수초는 인공수초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구피네 네. 뭐 긁힌다 이렇게 하는데 딱히 그렇게 많이 긁히지 않을 겁니다 네. 뭐 아무리 뭐 초보자 수초 뭐 무슨 수초 해도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일체형왕에 초보자 수초 넣고 네. 막 먹이 많이 주고 이러면 네. 한달두 달은 못 가요 아. <웃음> 못 가요 못갈 수밖에 없어요 탄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어. 먹이 조절도 좀 힘드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다안된 상황에서 무조건 수초를 하는 것보다 인조 수초를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네, 일단 고기부터 안 죽이는 거 하신다고 그렇죠. 하고 네. 고기 이제 이게 적용이 된 다음에 이제 초보 수초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바로바로 아, 바로 하시지 말고 어려워요 네. 실패하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두세 가지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하나는 수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갑자기 백탁이 올 때가 있어요 네. 갑자기 그럼 그럴 때는 혹시 뭐? 그냥 갑자기 그렇게 백탁이 올때 상당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초보자 입장에서 네. 그럴 때 최초나 뭐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될게 제가 처음 생각난 건 일단 환수였어요 네. 근데 환수를 했는데 뭐 다른 또뭐 방법이라도 또뭐 있는지 환수하고 나서 어땠어요? 변한 게 없었어요 <웃음> 제가 50% 정도 환수해줬거든요 네. 그것도 해수였어요 네. 진짜 엄청 예민하게 해서 그 염도도 맞추고 해서 와 염도도 또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잘했다 했는데 변한게 없더라고요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다음날은 갑자기 변해있더라고요네 제가 손대고 나서 왜이렇게 네. 뭐 해요 활성탄이라고 있어요 숯 활성탄을 파는게 있거든요 네. 기성으로 파는게 있는데 그런것들을 해수날 당시나? 네다 아, 아,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급작스런 백탁이 내리는 잡히고 평상시에도 들어간 수저랑 안 들어간 수저랑 그 투명도가 다릅니다 이데왜안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잘안알려 이거는 좀 알, 알면 안돼요 아 아니요 다 알려주실텐데 아. 그냥 그냥 한끗 차이거든요, 이게. 아 네. 아, 쓰시는 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 네. 활성탄 쓰고 안 쓰고의 그 물의 탁도 차이가 또 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활성탄이 들어가면 아또 달라요. 그럼 활성탄을 했는데도 안될 수도 있죠. 생물이 폭탄까지 맞는 상황일 아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다 죽는 폭탄이면 엎으셔야죠. 아 자, 갑자기 또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과기 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네 여가기 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커질 때가 네, 네,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진짜 네 외부 여가기 왜냐 외부 요인 이렇게 귀에 들어보면 이제 여가기에서 소리가 갑자기 크게 끄... 나요. 네. 어, 어디가 필터 그게... 필터가 막혔을 때도 보통 아. 그래요. 아. 막혀서 물은 안들는데모터는 돌고 있으니까 여, 과열. 음, 고장 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어디 부분에 분명 문제가 있어요. 막힌 있겠죠. 거다. 막혀 있다. 아. 네, 그건 100%예요. 그건 100%다. <웃음> 네. 돌아가는데 네. 소리가 심 소음이 심해진다. 음. 그때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에이. 저기 저수위에 복도까지 빙 소리 들을 때 물이 없어 그런 거예요. 물이 수위가 너무 증발해서 낮아져서. 아, 낮아져서. 그러다 보면 이제 좋지 않으좀 불난 불라, 불죠 어, 계속 돌아가니까. 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인데요. 어 이거는 답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항 예. 어항을 꾸미는 노하우가 있으면 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왜냐면 이제 뭐 레이아웃은 저는 뭐 사, 뭐 사람들 대부분이 저희 스튜디오 d k 의 레이아웃을 보면 와 멋있다 멋있다 하는데 약간 꾸미는 거에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냥 어디 갔을 때 유목들이 예쁘게 있다 딱그 유목이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음. 아 이걸로 이렇게 하면 진짜 멋있겠다 그래 딱 세팅을 하고 음. 돌이 또 예쁘게 있다 음. 아이걸로는 이렇게 세팅하면 예쁘겠다 아. 뭐 이렇게 주소는 나무들도 나 아, 이거 이거 주서서 돌이 안 쓰면 예쁘겠다. 그 예를 들어 어항을 세팅 전에 어느 정도 머리스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구상이 없어요. 아, 구상도 없다는 해. 아 그냥 수족관 가서 가서 어. 보고 네. 아 아, 이걸로 이렇게 꾸미면 예쁘겠다. 음 어떻게 구상을 해요? 유목이 모양이 다 다르고 돌이 모양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걸 찾으러 가는 건지 이제 저는. 저저 아,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소재를 보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이런 메인 유목들은 또 이런데 어울리잖아요. 예. 이런 것들 조합을 해서 아 이건 이렇게 써야겠다. 예.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이건. 이건 계속해서 네. 모아놨다가 예. 한 번에 또 쓰고 쓰고 쓰고. 아, 이렇게. 그 일체형왕 약속 지키시고. 어 일체형왕 해드릴게고. 예.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집에. 네. 예. 아, 예. 대장님 되게. 예. 제가 불화 조장을 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차 어, 아쿠아 대담을 통해서 어, 초보자들이. 뭐 약간 다 아시는 질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한 6개월 정도 물 생활을 하면서 좀 지내면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걸적어놨다 이제 물어봤는데 어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카페나 어 저희 애니멀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자 5차 아쿠아데담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6차 아쿠아데담 주제는 또 뭐죠? 네어 바닥재에 따른 물고기의 발색 연출하기 바닥재나 환경 네, 저번에 물태기에서는 습성을 지켜주는 사육에 집중을 했다면, 어, 습성 말고도 이제 이제 이번 거는 그 물태기 극복 2편으로볼수 있는데, 아. 어, 바닥재나 이런 환경에 따른 물고기 발색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클것 같아요, 안클것 같아요. 똑같은 고이예요 별로 안클것 같은데. 거의 거의 것 같죠. 네, 큽니다. 아,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차 아쿠아 대담에서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차 아쿠아 대담의 애니멀로 TV의. 헤드. 어, 예쁘다. <웃음> 구독과 좋아요.